아니 근데 거기서 태고 장비가 나왔다는 거예요. 아니 크작카야 잡았는데 진짜 <목소리> 대박 그게 나온다고? 나는 파콘다 모아서 우리들이 태고를 띄웠다는 거예요. 크작카 잡다가 아, 이게 말이 되냐고? 잘안 나오지.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심연 아, 뽑고 심연 모으느라 장비 모으고 장비 모은 다음에. <목소리>